목만 넣을게 얘물거 같아 아유 싫어하잖아 순이야 어, 우리 환묘복 입자 어, 이거 입자 이거 한번 냄새 맡아봐 친해졌으면 좋으너 혼자 할수 있겠어? 네. 혼자 입을 수 있겠어? 네 한번 해볼게 순이한테아실까 뭐 맞을 것 같긴 한데 목만 넣을게 얘 물고 같아 아유,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안그러면은 이거 배 계속 굶을까봐 됐다 목뒀다 음. 아유 잘했어 미안해 혹시 음. <목소리> 그냥 이상지집어는데 <손> <웃음> 그래. 네. 얘 그럼 이제 얘 맨날 어디 다닐 때옷 입혀서 다녀도 되겠다. 애. 옷도 이렇게 잘 입으면. <웃음> 잠시만 그냥 쭉 <그냥> 발났는데요? <웃음> 야! <웃음> 이야야 배는 어때? 그 꼬맨인데 어때? 상태 어때? 상태 아까 봤는데 괜찮아 괜찮아? 네. 응. 그곰거나막 그런 줄 알았더니 어. 그런 것어 그런 것 없어? 네. 그거 아무래도 그... 선생님 그러더라고 그거 수술한 부분 네. 항생제를 2주 동안 가는 항생제 를래서뭐 그 아무것도 뭐 치료 같은 거안 해줘도 상관이 네, 없다 앉았어,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랬거든 아유 잘했어 예이 <웃음> 입혔다 얘 이제부터 색깔 옷좀 여러 개 사서 입혀도 이쁘겠다옷잘 입는데 어? 안 불편해? 어? 약간 거기좀 <웃음> 어? 어떻게?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와. 어디죠? 그렇죠? 이 되게 귀엽지 않아요? 어. 아 귀여워. 어. 아이고 그래. 이래야지 안 다치지. 보면 내가 똥구멍은 똥은 잘살수 있나 한번 봐. 엉덩이. 잘수있어